진공상태라는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지나친 열정이나 오버페이스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심한 넘어짐의 현상도 생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제자라는 이 직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제자의 동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완벽한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그 제자 도, 제자의 길 표현하자면 그런 건데. 근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할수 밖에 없는 이론으로는 어떻게 설명이 안되는 이론보다 지식보다 어떠한 의식보다 실제 감각적인 눈에 보이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가득한 육체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시고 따라오게 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있으셨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나를 직분자로 임명해 주는 것도 간단히 어렵고 따라가는 것도 힘들고 내 문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주님이 직분을 주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후유증과 부작용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과 싸워야 됐고 자신의, 내가 무슨 믿음과 무슨 열정으로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여러분의 집사 직분도 마찬가지고 장원님 직분도 마찬가지고 권사님 직분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일을 해가면서 우리의 열정도 챙기시고 믿음도 챙기시고 입술에서 나오는 순간순간의그 고백도 챙기시고 거기다 영의의 말씀도 주시고 어떤 의식이 생성되고 의식이 발달하고 의식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주님은 신경을 쓰세요. 어떤 권한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책임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시며 그리고 앞으로 있을 대안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주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나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고민이 있으셨는데 주님의 고민은 본인 자신에 대한 것은 십자가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죄를 다 부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제자들 실컷 영적으로 육적으로 체질적으로 속에 있는 속사람 이런 걸다 가르치셨는데, 주님이 탁 죽어버리시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이해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슬쩍슬쩍 끼워 넣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수준이 낮으니까 이해를 잘 못합니다. 거기에 이 제자들이 올라오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고 수준이 안되니까 주님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고 양육하는데 자식이 원하는 수준으로 지적 성숙이라든지 의지적인 성숙이라든지 몸도 성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되면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겠어요. 우리는 한 가지에 보통 집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의식이 있는데, 남과 비교하는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배 아프기도 하고, 내가 또잘 되면 또의취되고또 부럽, 내가 또, 어, 어, 남이 잘 되면 또 부럽기도 하고,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나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영적인 것을 까맣게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또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지자들에게 모든 유산과 능력을 다 쏟아 부으시고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주님이 안 계시니까 속수무책으로 진공 상태가 어버리는 거예요.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가 사도인지 제자인지 그냥 3년 반 동안 어떻게 주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녔는지 분간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진공 상태를 바라보시고 다시 오셨어요. 주님께서는 분위기를 그럴싸하게 잘 만들어 줘, 숯불에. 떡을 만들어서 떡을 구워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가져온 생선을 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많이 잡았느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첫 번째 소명일 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다시 회복할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도 큰 고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큰 고기를 잡는데 그 물이 안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자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순간순간 남과 비교의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남이 나를 띠띠고 데려간다고요 주님이 팔을 벌리신다고요 젊었을때 내가 네 마음대로 했는데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요 주님이 팔을 벌리신다고요 주님이 팔을 돌리시는 그곳에는 남의 내게 띠띠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이 내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거든요. 잘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잘할 줄로 믿고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도 생각이 있잖아요. 몸과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는데 과거에 아픈 상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현실에서 자꾸 도피하는 생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믿음도 있고 성령의 불도 있고 사육도 확실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땅끝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특별한 제자들이 수준 있는 제자들이 아니야 모가 나고 문제가 많고 걸핏하면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오른쪽 왼쪽에 서서 주님이 보니까 엄청난 능력이 많고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어떻게 열심당원의 주인으로 만들어서 세상의 왕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시몬도 다른 제자들도 가벤 유다도 어떻게 하면 주님, 주님 근데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생각과 다르게 주님은 가시는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사역이 제 아무리 완전하다고 해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능력이 확신하다고 해도 기도하며 열정이 있고 능력을 전시키고 받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원하고 그렇게 해도 원숙한 인격을 소유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연구를 위한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고 소용이 없다. 여러분 보통 한 대, 한 세대를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세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문제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고 어떤 섬김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내 속사람도 바뀌어져야 되고 제자로서 트레이닝도 받아야 되고 훈련도 받아야 되고 또 사도 제자이면서 사도이니까 어떨 때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어떨 때는 사도로서의 능력을 행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로서 강력한 훈련이 필요하고 훈련 받은 대로 해야 될 것도 있고 현장에 나가서는 병 걸린 사람이 있다. 귀신들린 사람이 있다. 상, 장님이 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벙어리 고 귀신들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사도적인 능력으로 확 고쳐야 되는데 누가? 저와 여러분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니 우리 한 사람에게 제자의 특징이 나와야 되고 사도의 능력이 나와야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고 혼신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어야 되며 영혼을 건쳐야 되고 부흥시키는 주역이 되야 되고 그런 열정을 주님 우리에게 계속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 열정을 또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귀가 역사에서 시험에 쳐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너무 막 사명감이 충만하고 열정이 충만하고 기도하고 막 능력받고 할렐루야 하고 사명 충만한데 그런 것도 사단이 노린다는 거요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회피하게 만들고 영향을 주고받고 건전한 은혜스러운 영향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용 못하게 하고 대안이 있어야 돼. 대안도 찾지 못하게. 그런 것들 통해서도 사단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민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고 싶다. 말씀에 대한 유산, 능력에 대한 유산, 기도에 대한 유산, 성령의 감동에 대한 유산, 훈련에 대한 유산. 땅끝까지 갈수 있는 능력 그런 모든 영적인 유산과 바돈을다 넘겨주고 싶은데 제자들의 수준이 아직 그렇게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의식 수준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자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시켜 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3대에 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산은 세대와 세대 끊어진 세대를 연결시켜 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세대가 있고 아들 손자대에 가서는 유산이 흐지부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는 커녕 제자는 커녕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주님은 완벽한 능력의 제자 서비스팀이 되기를 원해요 사도적인 서비스팀이 되기를 원해요 땅 끝까지 가서 나의 능력을 전하라 단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전하냐 능력 받아서 해야죠 병고치야지 귀신 쫓아내야지 제자로서 양육을 해야지 거기다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인리도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또 남을 숨겨야 되고 그러려면 내 속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고 복잡합니다 사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또 영적 전쟁도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분명히 지도자이긴 한데 지도력에서 회복이 안되고 있어요 마귀는 베드로의 열정을 먹어버렸어요 이미. 베드로의 혼신을 먹어버렸어요 내 안에도 아직도 잠재되어 있는 열정과 혼신과 어떤 주임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사장이 되고 드러내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질이나 우리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부서져야 되겠죠 부서져야 된다 같이 합시다 부서져야 한다 부서져야 보인다 할렐루야 부서져야 보인다 그런데 베드로가 진공 상태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진공 상태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요나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래? 당신이 간다고? 그럼 나도 가야지."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너도 가고 너도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열한 제자가 다 그냥 갈일로 받으러 가 버렸어. 자,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믿는 속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겉으로 나오는 자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속사람 따로 겉사람 따로 되기도 하고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힘든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했다고 하면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요. 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의 친저들도 감옥에 다 들어가고, 또 대통령이 또 자살한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은 좀 별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베드로에서 해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해요.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예수님과 제자 간의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 다 주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공 상태가 돼 버렸어요. 부흥의 비극이 뭐냐면 부흥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의 의미를 모를 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후세대가 잊어버립니다 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역사하셨느냐 왜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느냐 자녀들은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은 그냥 부흥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부흥의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방해. 열방을 열방 구원하겠다는 이런 열정이 사로잡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해야 응답도 이루는 것이에요. 혼신하려고 해야 혼신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고 봉사하려고 해야 봉사의 응답이 오는 거고 축복에 대한 간과함이 함이갈 있어야 끝없이 갈구하고 축복을 바꿔야만 하겠다는 그런 우지가 있어야 그런 축복도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의 열정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시도를 하겠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그 열정도 사단이 노릴 수가 있다. 그래서 내 열정이 있다가 사라지면 열정도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힘이 해진다. 사명이 치료받아야 돼 사명도 치료받아야 돼요. 소명도 치료받아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지금은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면 어떻게 치료받아야지? 치료받은 것은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나오는 방법을 알면서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데, 잘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종합선물 세트가 복합적이야. 영이 있지, 정신이 있지, 감정이 있지, 의지가 있지, 우리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지, 생각이 들쑥날쑥하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로 보는 것은 눈로 보는 쪽으로 가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육신의 세상에서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피곤하고 힘들면 뭐 쉬어버리면 돼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세계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공 상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 안하고 살 수도 있지만 기도 안하면 내 영혼이 죽는 걸로 어떻게 해요 기도 안해도 된다 그러면 상관없어 그래도 된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그냥 가겠죠 그러나 사실은 타락이겠죠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그게 우리에게 진공상태는 없다 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려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려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뭐가 있을까요? 뭐가 뭐로 채워졌을까요? 나 이제 떠나고 싶다. 애생활로 가고 싶다. 고기 잡으러 가고 싶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보다 미리 갈릴리로 가서 기다린다. 주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던 사람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공간이 비워 있냐? 절대 비워 있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점식해 버립니다. 주님을 떠나 버립니다. 다시 일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 대해서 잊어버립니다. 믿음도 잊어버립니다. 열정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이 욕사할 때 나는 마이다 이렇게 오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와요. 사 우리 인격 뒤에 숨어서 우리의 감정 뒤에 숨고 생각 속에 숨고 말 뒤에 숨고 우리의 마음 뒤에 숨어서 조절을 하고 조종을 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하고 쉬고 싶은데 일어나야 하고 일하고 싶지 않은데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입에다 뭘 채워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법권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할수 있는 권세를 주고 딱 주셨는데 사용을 안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능력도 사용을 안하지 왜? 육체가 피곤하고 고달프니까 어제 그제 계속해서 귀신의 정체를 폭로하는 설교를 계속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라는 게뭐 뻔하죠 밤에 예배 끝나고 간식을 먹어도 간식을 편안하게 못 먹어 계속 일을 쳐질러요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분명히 물을 부었 컵에다 물을 부었는데 물을 부어서 마시면 되는데 이것을 가져오는 순간에 물을 탁 쳐가지고 내 옷에 무릎에다 확 쏟았어 뜨거운 커피를 또 끓였어 사모님이 커피를 끓여줬는데 커피를 가져와서 먹으면 되는데 먹으면 또탁 쳤어 물을 쳤어 그래서 내 무릎에 그냥 순식간에 뜨겁게 그냥 부어줬어요. 거기다가 또, 하,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단이 끼고. 그래서 종아리, 뼈와 살과 관절 있는 부분을 막 쇠창살로 막 뚫었는데 그런 느낌인데 막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고달프고. 아니, 내가 또. 가만히 있는 마귀의 정치를 더토어내서 긁어 무서움 되는 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런데 마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무 일 없이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던 마귀는 온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 저기 쑤시고 돌아다녀요. 쑤시고 돌아다녀요. 귀신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더 무서워요. 왜? 사람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또 다른 계획하고 또뭔가를획책하고뭔가를 어떤 괴산 어떤 괴유로를 가지고 또 만들어내요. 항상 연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베드로 같은 경우 리더죠. 제자들 중에 리더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열정과 개질이 남달랐어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사명을 붙들었어 믿음도 있었어시신한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결정적인 찬스에 무너져버렸어요. 결정적일 때 자기의 믿음이 확 변해서 주님과 같이 죽을 수 있고 잡힐 수 있는 그때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믿음이 안되는데, 말하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자기의 속사람이라든지 자기의 내면이 믿음이 안되는거에요. 함량이 미달되는거예요 주님 의 말씀은 붙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장담을 했어요, 항상. 근데 주님을 부인해버리니까, 실제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학대하거나 자신을 미워하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불신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자기를 미워하는 것과 틀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참 다양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참 다양한데, 성령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생각을 하세요. 아, 이럴 때는 내가 너에게 감사의 영으로 역사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감사의 영으로, 너가 그렇게 사모하는 이럴 때는 내가 너에게 사모하는 영으로 역사해야 되겠다. 너에게 헌신하도록 역사해야 되겠다. 너에게 축복의 영으로 역사하겠다. 너에게 응답의 영으로 역사하겠다.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 줄 아십니까? 그거 아세요? 예.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감사가 나온다 찬양하고 싶다 열심히 일하고 싶다 열심히 봉사하고 싶다 헌신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성령께서 거기에 맞는 주제에 맞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물질로들리고 싶다 그 물질을 축복의 용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예. 할렐루야 오, 오늘 막 기도를 자밤새록 기도가 싶다 그러면 기도의 용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예. 내가 정직하지 못했다 주님 정직하게 없어 찬양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은 또 정직의 용으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감동과 역사가 다 달라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다 캐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용으로 역사하셨다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오늘은 내게 축복의 용으로 역사하셨다 내가 주님을해서 뭐든지 할수 있겠다 할렐루야. 마귀는 여러분의 감동을 노립니다. 여러분 깨달음을 마귀는 노립니다. 깨닫고 실천하지 못하도록 의지를 노립니다. 의지는 있는데 몸이 건적에 마음은 떠난 것 그런 것도 노립니다. 우리의 환경도 노리기도 하지만 내 안에서 내 내면서 다양한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인들이 막 오는데 이것을 막 잡아서 캐치하고 막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것을 뚫고 막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내가 잡아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 믿음으로 할때 주님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합시다. 네. 여러분의 혼신을 노려요. 여러분의 열정도 노리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자는 마음도 노려요 그냥 내 마음이다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 행함과 아홉 가지 많은 은사들을 주님께 우리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성령의 능력이 많은 은사나 능력이 나타나고도 남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사장시켜요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유산시켜요 유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자꾸 막 진공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베드로가 진공상태가 된것 같다 진공상태가 아니고 완전히 베드로는 과거 일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찾아오시잖아요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어요, 주님? 입만 열면, 감사하지만, 말로도 막, 생각이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 여러분, 말로, 우지적인 말로 자꾸 표현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할렐루야. 어떨 때는요, 마음으로는 감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는데, 그때는 주님이 터치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우지가 있잖아요 말로 표현하고 말로 찬양할 때 주님이 와~~ 임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만지심으로 임하시고 기름 부음으로 임하시고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다양한 감동이 쌓이있는데 우리는 말이 너무 인색하다 같이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방향이라든지 어떤 진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싶으시면 주님께 알고 싶다고 이,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혼신해야 되는데 찬양하고 싶은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하세요 죽이든 하세요. 밥이든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 그냥 하세요 그냥 동참할 때는 과감하게 동참하고 주님께 맡기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의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남과 비교하는 의식 주님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열심히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과 주님 함께 내가 죽는데도 같이 갔습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기 원합니다 항상 베드로는 이야기가 비교하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비교, 비교를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너왜 그렇게 배신했어 이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비교의식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항상 말이 뼈가 있는 말이잖아요 이 사람들보다 저 제자보다 요한보다 누구보다 형님보다 동생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도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의 마음을 후벼 파잖아요 하... 너는 남보다 더 사랑한다고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으면서도 남보다 더 일찍 더 많이 더 추잡하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느냐.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느냐. 이를테면 그런 말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주님에서 봉사다 많은 실수도 하잖아요. 넘어짐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꾸 직분을 주시고 훈신하라 그러시고 기도하라 그러시고 회복하라 그러시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고 양을 치라 그러시고 여러분 일부, 일부 때도 그런 얘기하지만 조두순 나왔잖아요 조두순 그 애들 성폭행범 참 나왔는데 조두순과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연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그그 부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은 막 들고 일어나서 저도 손 나왔다고 그차 위에까지 올라서 막 발로 막 밟고 이러는데 그 부인은 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같은 세상에 당장 이혼해 버리는데 그거 사는 거예요 같이 주인도 집, 집 비워 달라고 그러는데 칼 데가 없다 그러고 여러분 대단하지 않으세요 자식이 살인범이고 죄를 짓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는데 부모는 깜방에 면회하러 가야돼요 엄마도 가야되고 아버지도 가야되고 옛날에 그 신창원이가 감옥에 있는데 아버지가 간다고 그러잖아요 신창원이 아들 그 아들 어? 그렇게 문제 많은데 어떻게 가죠 자식이니까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국민들 불안하게 하고 많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연관되어 있는 누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타락을 라고 제자가 주님을 부인하고 해도 주님은 나타나셔야 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이 그러세요 언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면 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실패했다 할지라 주님은 끝없이 오시잖아요. 오는 것만 해도 은혜다. 기도하는 것만 해도 은혜다. 시도라도 하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에 베드로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주님 말씀 듣고 또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벌써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록을 그렇게 했잖아요.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까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사도 요한도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제자들이 다 똑같이 있어도 죽는 방법이 다 틀려요. 독화살에 맞아서 독이 불어서 독이 퍼지도 팅팅 불어서 죽은 도마갔던 제자도 있고 창에 찔려 죽은 제자도 있고 베드로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제자도 있고 야고보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헤로디아에 살롬의 춤을 추는 그 춤값으로 목 잘려서 세례 요이 그렇게 또 죽고 야고보가또 제일 먼저 제자들 중에 또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잔치하는 그것 때문에 불려 나가서 그냥 목 잘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죽는 과정이 다 틀려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의 믿음을 좀 작동시켜서 책임을 좀 지는 일을 한번 해라. 너는 그래도 사도지 않냐? 너는 제자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일을 하도록 제자라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고 사도라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없지만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들었으면 혼신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엄청나게 무거운 책임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능력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잘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러분의 받은 은혜도 회복하시고 코로나가 아무리 창고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절대 약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에 불신과